부작용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아프냐? 안녕하세요 김뚤뚤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분과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 모발이식 수술하시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웃음> 오늘은 저도 정말 고민이 많았던 모발이식과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모발이식 수술하기 전에 물어보는 질문이 모발이식 수술 많이 아픈가요? 마취는 어떻게 하나요? 어떠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어. 잠 약간 잠들었다그래야 될까? 네. 그, 이렇게 뭔가 네, 네, 가스... 가스 같은 거로 아, 네, 해서 네, 되게 네. 기분 좋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둘통증은 기억이 안 나시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이건 병원마다 물론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벼운 수면 마취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나 약간 수면 마취를 많이 하지 사실 외국 나가 보면은 그냥 하더라고요. 그냥 하고, <웃음> 근데 그냥 해도 괜찮은 수술이에요. 우리 치과 치료 받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물론 치과 치료 조금 저도 싫어하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참고 받을 만하잖아요. 주사 맞을 때 잠깐 따끔한 건 있어요. 마취 주사를 채취하는 부위, 이식 부위를 맞을 때 잠깐 깔끔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실 많이 아픈 수술은 아닙니다. 성형수술 중에 가장 아픈 수술이 보통 이제 여자들 가슴 수술하고, 그 다음에 안면 윤곽할 때, 이제, 안면 윤곽, 뼈 수술이 가장 아픈 수술 중에 들어가고요. 요, 저희 모발식 수술은 사실은 되게 안 아픈 수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맞추는 이제 국소마취가 기본이 되죠. 그러니까 이식하는 부위, 채취하는 부위가 국소적으로 주사로 조금 감각을 얻게 해서 하는 게 기본이 되고, 여기 좀 편의를 위해서 이제 수면 마취를 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고요. 음. 두 번째 질문으로, 음.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생착률이 100%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물론 수술 과정 중에 의사가 의사나 수술 스텝의하거나 실수로 떨어지게 결과가 떨어지게 되면 참, 아어 그건 굉장히 죄송한 일이고, 반성해야 되지만, 아무 최선을 다해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환자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원인들이 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도 생체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사실은 모두 의사가 예상할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는 리터치 수술을 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 김뚤뚤님도 제가 리터치를 약간 해드렸죠 아주 성장이지만환자분들이 네. 원하시면 기꺼이 아, 여기 조금 아쉬우시면 리터치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죠 본인만이 느끼는 차이라도 만족감을 드릴 수 있다면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모든. 행복은 마음에 있는 거야. <웃음> 아. 세 번째 질문으로 절개, 비절개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많이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절개법이 이제 클래식한 가장 많이 했던 과거에 많이 했던 수술이고 비절개법이 한 20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작이 돼서 비절개 수술을 하는 분의 비율이 이제 50%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둘다 장단점이 사실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자동차 같다고 생각을 해야 스포츠카가 무조건 좋고 SUV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다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절개법의 장점은 머리를 안 깎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생착 조직을 좀더 많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생착률 안정성이 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조금 저렴해서 술시간이 짧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비절개는 무엇보다 통증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흉터가 아무래도 좀더 적게 남는다는 장점이 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가치가 더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비절개 방식이 조금 더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환자분의 니즈에 의해서 수술 결과가 비절개가 가더 좋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절개 음. 흉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볼펜으로 머리 속에 선을 하나 쭉 걷어요 볼펜으로 근데 그 선이 보일 정도의 짧게 자르신 분은 그 흉터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하시는 분이거나 숱이 없는 분들은 김똘똘님은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옆에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면 은 절대로 뭐 여기 볼펜으로 걷어도 그 흉터가 안 보이겠죠 절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음. 보시면 은 음. 음. 점점점점이 있어요 근데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분들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티안난다고 다음으로 모발이식 후에 많이, 많이 하는 질문 아니에요. 세 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이식 후 언제부터 일상생활, 운동이 가능한가요? 운동을 되게 좋아하실 것, 것 같은데요? 것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운동? 어, 안 해요 안 해요? <웃음> 어, 진짜? 유일한 건 어. 춤추는 것밖에 없어서 춤을 제대로 추시나요? 클럽 같은 클럽에서, 아침에 뜰 때까지. <웃음> 생착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우리가 11일 정도로 봐요. 음. 뿌리가 이제 완벽히 조직하고 융화가 돼서 이제 바깥에서 아무리 뭘 짓을 해도 괜찮은 시기를 11일, 12일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은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아직 표피가 이 위쪽에서 상처가 아직은 다안 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가볍게, 뭐, 예를 들면 걷는 정도라든가, 아니면 가볍 평소 하던 운동의 한, 한 50% 정도 수준 음. 정도를 한 2주 정도 때까지는 하시라고 하고요. 한 2주 지나면은 한 70%에서 80%까지 평소 하시던 거 그리고 한달 지나면 그냥 100% 해라. 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음. 절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마라톤어 한번 수술을 했었는데 하일구에 완주하셨어요. <웃음> 왜냐면 원래 안 뛰기로 했는데 네. 막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잘마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케바케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음주흡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흡연하시나요? 저 흡연은 안 하는데 음주는? 포금. 아, 진짜. <웃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가볍게 음. 드시기 시작하시고, 포금 하시는 거는 진짜 막 쓰러질 정도로 드시는 건한달 정도는 하지 마셔라. 네. 아, 포금을 하시는군요. 여기서 네. 보기 드문 젊은이에요. <웃음> 요새, 요새 진짜 술안 먹던데, 젊은 분들은? 어, 아닌데. 아, 많이 먹드시때 <웃음> 많이 드시 많이 마셔야. 아, 죄송합니 네. 저희 때는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막 진짜 강제로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레지던트 할 때는 정말 막, 사발에다 소주 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해보셨어요? 사발식 같은 거요? 어, 비슷해 어. 해보셨어요? 네 1학년 때아 하는구나 요새도 저 때까지 하고 그거 이제 해봤어요? 없어졌어요 아 해봤구나 늙었군요 <웃음> 지금 하면 신고 당해요 무슨 집단 아닌가요? <웃음> 음주도 한달 정도 조심하시고 한 2주 정도 부터는 가볍게 한두잔 정도 하시고 그리고 흡연 같은 흡연은 조금 안 좋아요 초반에는 왜냐면 모발이 처음에 이식이 되면 얘가 혈관이 잘라들어와요이 뿌리로 근데 이식된 모발은 얘가 자라들어오기까지 한 3, 4일이 걸려요 그때 담배를 피면 혈관이 더 수축돼요 그래서 음... 초반 3일 정도는 진짜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마라 라고 얘기 드리는데 퇴근하는데 밑에서 수술 끝나고 저 이렇게 붐대하고 그냥... 하는 <웃음> 분들 꽤 많이 봐요 음. 가급적 하지 말자 그 생착이 왜꽤 이루어지는 한 11, 12일까지는 피하자 음.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그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거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동반탈락 암흑기는 뭔가요? 언제 회복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음, 네. 동반탈락은 이제 모발이식 충격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모발이 빠지는 게 동반탈락이고요 네. 암흑기는 이식모가 다 빠지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제 기억에는 저는 한번 싹빠졌 었던건 없었던 것 같고. 잘 자랐. 얼마큼은 자랐나. 처음부터 잘 자랐던 어. 느낌. 균물지만 이런 음. 분도 있어요. 많이 빠졌구만. 여기 다 빠졌네 여기. <웃음> 아, 그랬던 거예요? 여기 쌍 나갔잖아요 여기 앞에. 근데 여기. 이게 아무 기죠. 아무 기죠. 아, 이것도. 근데 제가 봤을 때 무던하신 것 같아요. 아 원래 없었던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네. 덜 이게 덜 민감 에이, 근데 민감하게. 근데 한번 초반에 것 같아요. 있잖아요. 한2주 달려있단 말이에요. 2, 3 주, 오... 2, 3주 달려있을 때막 우아하다가 또 이게 빠지면 또 실망한다 한 말이죠. 한번 빠질 거예요 얘기를 들어도 되게 불안해요. 빠지고 나면 음... 어 진짜 이건 날까? 내가 저놈한테 속은 게 아닐까? 뭐 오... 이런 어,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김돌주님 가 봤을 때 되게 무던하신 것 같아요. <웃음> 어, 뭐, 언제나 나겠지. 이런, 네. 이런 분들이 결과가 좋아요. 본인이 아무 는지도 모르는데도. 설명 들었던 게 있으니까 뭐 어, 그럼 한번 6개월까지는 그냥 일단 가만히 기다려 보자 했는데 한반년 정도 지나고 이제 그 견갑으로 가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10 개월 됐을 때인가? 그때는 또뭐 이렇게 뭔가 풍성해지는 맞아요. 느낌도 맞아요. 들고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신경 안 쓰고 네, 신경 아예 안써 음, 시작했고 음, 음. 매일매일 거울 들여다 보시면서 이제 그러시면 되게 음. 피, 힘들어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빨리 낫는데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니까 수술 하시고 나면 그냥 놓으시고 만약에 좀 부족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째 부족한 부분 미터째 그리고 여기 있는 질문 말고도 네. 제가 실제로 막 댓글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던 그런 질문이 모발이식 전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후 같은 경우에는 뭐 리터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할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기는 빠졌지만 가격이죠 의사 선생님들마다 또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수술에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뭐 쓰는 장비도 다르기 때문에 되게 다릅니다 또 저렴하게 어 나는 염과에 제공을 하겠다는 선생님도 계시는 거고 아, 나는 프리미엄으로 수술을 할 거야 이런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데 저렴하게는 한 300만 원대 정도에서부터 고가로는 뭐 거의 1000만 원대까지도 있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정도가 제일 흔한 것 같아요 이 음. 정도가 대 제일 흔하고 뭐 밑으로 위로 또 붙는 것 같고요 미터치 횟수는 한 번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진짜 두 번, 세 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몸뚫림도한번더할수 있어요 이제 미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관대하게그 아, 미터치 한번더 없이 다도갈수 있는 건데 이제 탈모가 심해서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모발이제한돼 있고 음. 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는 입장에서는 40대 후반이 되도 저도 외모에 신경 쓰거든요 근데 저 머리 잘랐어요 어제 어 이거 하려고 <웃음> <웃음> 외모에 신경을 써요 김철똘 님도 스무 살때 서른 살 생각했어요? 스무 살때 서른 살 완전 아저씨잖아요 서른 살이 안올줄 알았어요 그렇죠 안 오는데 <웃음> 왔잖아요 네. 매년 새로워 내가 마흔 일곱이 되다니 이게 너무 새롭단 말이야 보통 스타일에서 티나지 않는 분들은 리터치를 굳이 권하지 않아요 딱 눈에 보이는 티가 나는 분들 좀덜 생착이 되고 이런 분들은 해야 돼요 네 오늘 원장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상담 때 이제 들었던 내용들도 있었고 또 처음 들었던 생소한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네,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아